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코 나한테 주 있겠다. 오늘 밤에도